자 그럼 이제 우리 모델의 모양을 만들어 보자고요. 자, 제일 먼저 입력층을 만들어야죠. 입력층은 몇 개의 컬럼이에요? 이렇게 4 개의 컬럼이죠. 그래서 얘가 4가 되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우리는 딥러닝을 할 것이기 때문에 히든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. 이 히든 레이어는 액티베이션을렐루로 지정했어요. 자, 그 다음에 출력층 y를 제가 정의를 했고, y는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왜 3이에요? 자 우리가 원핫 인코딩을 통해서 컬럼을 3개를 만들었잖아요 머시칼라 버지니카, 또 세토사, 그렇죠? 그래서 3이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있는 24번째 코드는 저거는 우리 후반부에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갈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입력과 출력을 이렇게 모델의 형태로 만들었고요 저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학습이 잘 됐는지를 참고하기 위해서 min-square-error라는 것을 사용할 을 것이다 라는 것을 파라미터를 지정하고 저 파라미터와 함께 모델을 컴파일하는 것까지 예, 이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로스 값으로 min-square-error를 썼는데 이건 이제 회귀에서 쓰는 거고요. 우리 분류에서는 크로스엔트로피라는 걸 써야 돼요. 근데 일단은 민스키어 에러로 가고 우리 다음 후속 수업에서 크로스엔트로피로 바꾸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걸로 갑시다. 자 그리고 우리가 모델을 화면에 출력해 보기 위해서 텐서플로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모델 서머리를 하고 실행을 할 건데 실행하기 전에 우리가 텐서플로를 로딩을 해야죠. 자 여기 있는 코드를 이렇게 하고 텐서플로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이렇게 그 주석을 해제했고요 그리고 실행을 해봅시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뜨고요 우리의 모델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는 코드를 볼까요 자 50번째 줄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모델 핏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데 그때 우리가 위에서 만든 독립 변수 그리고 종속 변수 기억나시죠? 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는 자 독립 변수를 제가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은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여러분 데이터 프레임은 텐서플러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아니에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t 포 j s 에서는 텐서라고 하는 속성을 제공하거든요 저 데이터 프레임의 텐서라고 하게 되면 은 보시는 것처럼 텐서플러의 텐서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독립변수, 텐서, 종속변수, 텐서를 줘서 이제 학습을 시킬 건데 그 학습을 시킬 때 파라미터를 전달해서 학습을 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우리가 지정을 할 거예요 자, f i t p a r 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객체가 들어 있고요 몇번 학습시킬까? 에폭스를 100으로 줬습니다 100번 학습이 되겠죠 그리고 학습할 때마다 학습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어, on epochend 라는 콜백을 정의를 했고요. 자 그리고 거기에는 함수가 들어가야 돼요. 그리고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몇 번째 학습인지를 에폭으로 줄 것이고 그리고 학습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로그를 통해서 할수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자 저는 저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해 줬고요. 자그 다음에 우리가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에다가 이렇게 로그 정보를 푸시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로스 정보를 화면에 출력하는 코드를 이렇게 활성화를 시켰습니다. 자 그리고 한번 해볼까요? 자 콘솔을 켜고요. 그리고 리로드를 하게 되면 학습이 시작이 됐고요. 학습되는 과정을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. 자 학습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. 자 독립 변수의탄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용해서 모델의 프리딕트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좀 보기 좋게 출력하기 위해서 t 포 e n 4 j s 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준 다음에 예측한 결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, 그리고 그것을 프린트를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그렇게 나온 결과와 우리 어, 정답인 종속 변수를 프린트한 결과를 비교해 보자고요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학습 결과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결과가 만족스럽지가 못해서 에포크를 좀 늘려가지고 조금 더 많이 학습을 시켜봤어요 자 우리가 프린트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앞쪽에 있는 것들만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세토사 정보만 나왔거든요 그것만으로도 뭐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, 보시는 것처럼 정답은 다세토사 거예요.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값들이 굉장히 산만한데 잘 보시면 세토사가 값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얘기는 뭐예요? 전부 다 맞췄다는 거죠. 자, 그럼 우리 이제 뭐 해야 되죠? 박수 치셔야죠. 기뻐하셔야죠. 아무 느낌도 없다.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. 여러분, 축하합니다.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요. 왜? 여기 있는 이 코드 있죠? 이 코드에서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.